아빠 귀엽다 땅 파는 귀여워 은드 파는 거와땅다 <목소리> 얘를 놓칠 수 없어. <목소리> 다음에 갈때미러하좀 쉬어갈 <목소리> <찾아보야돼. 목소리> 어?